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1-1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쟁점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 의무 대상인지 여부, 동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의 내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은 피신청인의 별도 설명 없이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동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비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제출한 청약 당시 노출 기록에 의하면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연락 주시면 되세요 라고 설명하였을 뿐 이륜차 사용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삭감없이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